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동튜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꼭 1년 전에 자동차 관리 비용 아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내 차의 이상 유무를 직접 체크하고 각종 소모품의 교체 주기 등을 체크해서 수리비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제품 한 가지를 소개했었고 그 이후 저도 그 제품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주식회사 인포카의 자동차 스마트 스캐너 OBD 2윈 차량 진단기인데요. 지금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어플의 기능이 더 고도화되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되어 이제는 자동차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관리까지 해주는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어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진단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능이 무척 다양해 우선 인포카여 어플을 다운받은 후에 OBD 단자에 끼우기만 하면 되고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내 차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인포카여 어플을 실행해보면 메인 화면에 차량 진단, 소모품 관리, 차계부 엔진 상태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소모품 관리를 클릭해보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등 각종 오일류와 타이어 배터리 외에 에어컨 필터, 냉각수와 같은 각각의 교체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편했고 그리고 차량 진단 기능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1단계 기본 진단 기능만으로 고장 코드가 검색되었던 것이 보는 것처럼 간단, 기본, 상세, 정밀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돼서 진단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할수 있게 되었고 자세한 정보 검색을 누르면 고장 코드 명에 대한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또 어떤 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해놨어.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주행 일지 기능이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리스나 렌트한 차량은 운행 일지가 작성돼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공한 차량 운행 일지를 다운받아서 운행 내용을 일일이 기록 작성해서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하는 번거름이 있었는데 주행 일지를 클릭해 보면 주행 목적에 일반 업무, 출퇴근, 비업무 등으로 용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운행 후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주행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했어. 이렇게 저장된 상세 내용을 관리자에게 전송하거나 인쇄를 할수 있도록 해서 껀껀히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편의성을 제공해서 사업자들의 비용 처리 업무에 도움이 될것 같아 아, 시청자 구독자님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편리하게 잘 타고 다니지만 주기적으로 또 적정한 기간에 맞춰 그 많은 소모품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떤 고장이 난 것인지를 몰라 때로는 과잉 정비로 목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크기가 작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제는 진화돼서 펜이성까지 갖춘 진단기 하나 준비해놓으시면 내 차는 물론 가족분들의 차까지 관리하시면서 비용은 확 줄이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는 땡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